난 처음부터 가야돼. 간다. 준비됐나? 마. 너그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해봐라. 내걔 안타. 왜냐면 내는 부럽지가 않거든. 하나도 안 부럽거든. 마. 너그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웃음> 얼마든지 해봐라. 내걔 안타. 왜냐면 내는 부럽지가 않다. 전혀 안 부럽거든. 누구가 가진 게 많겠나? 내가 가진 게 많겠나? 내잘 모르겠지만은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가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내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니는 내가 상당히 모르겠지 짜증 나겠지. 근데 입장을 좀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니, 네, 나는 과연 니네 덕분에 행복할까?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져가지고 만족할까? 아니지,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들이지. 난그 놈을 부러워하는 기라, 짜증나는 기라, 누가 더 짜증날까? 닐까? 낼까? 글쎄, 는 내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지. 부러움이란 걸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내다. 너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라. 내게한테 왜냐면 내는 부럽지가 않거든. 한 개도 안 부럽거든. 어? 너가 그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봐내 걔한테 왜냐면 난는 부럽지가 않거든 전혀 안 부럽거든 예. Yeah. 원곡 보자 원곡 보자 자 간다 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넌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니가 가진게 많겠니? 내가 가진게 많겠니? 난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도 있지 나는 그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드는는데 괜찮았어? 음. 오케이. 되게 잘는강지는래 <웃음> <웃음> 진짜 열받는데나때는에랜드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브